챗취 pt가 알려주는 istj 유형과 이별 후 제외하는 6가지 방법 1. 번 istj에게 시간을 주세요 istj 는 근거있고 실용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화해를 고려하기 전 이별과 감정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기 이별의 원인과 앞으로 다르게 할수 있는 일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istj 는 정직함과 명확성을 높이 평가하므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솔직하고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3번. 효과적인 의사소통 ISTJ는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모호한 언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주세요. 4번. 약속을 명확히 보여주세요. ISTJ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므로 행동을 통해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5번. 경계를 존중해줄 것. ISTJ는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계를 존중해주고 너무 강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주고 인내심과 예심을 보여주세요. 궁극적으로 ISTJ 유형과 재결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직과 존중,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상황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J. y u a n g San Yul Tong Hai STJ Wai Honin Shin Go Hashi Gil g 1 One Had n a d a ISTJ World Membership A g e e d Hashi Mayan. Secret y y u n g San Bon In Doon Fan y u u n g San Vlog ASMR Doon Total Negaji Benefit Yul Nu Lil Su It s u d n a d a r Uchuk Sandan Card l u Click Hag Eed Haju Sayo.